사행사 길흔, 잉의 이샤마이 머무스그리고 나는 간어다 말 수도 못단 이르고 간언있고, 어느 거절 이른 버러마이, 잉의 령의부드러딜 닙것 허던 가치란 나고 간온 곳못 오른 뒤에, 아야, 미타타라 마스보나 도다스가 기들이고다. 가시리 가시리 이스고 나넌 버리고 가시리 이스고 나넌 위 승출가 다이평성더이 날루는 으스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이스고 나넌 위 승출가 다이평성더이첩서와두어리 만어는 선허면 아니 올쇼이라 위 승출가 다이평성더이셔로님 보나이 엄논이 나넌 가시넌더스도셔오쇼셔 나넌 위층 증칠가 나이 평성더 불후이 깊은 남건 버러마이 아니 무일서이 그치디오 그 이름 한언이 서임이 깊은 물은 거머라이 아니 그칠서이 나 이르 바로라이 단언이 굳은 쇽을 모르샤칼킬히입대시니 쇼인 하나 피럴 한얼히 프리시니 스고이 한 도착걸 모르샤 포리라 기드리시니 쇼인 할미럴 한얼히 보나이시니. 이 차익을 이리 눈 어두 온 두이 간신히 써시니 이 뜻을 알아 이 스타일로 시하잉하고 스타일 자식들은 각각 벗겨 가우두이이 차익 가져갈 사인각을안사인심말며 부두이 샹치 말거의간쇼후야 수위 스떨러 바리다 말라 독립신문이 본국과 외국 사정을 자세히 기록할 터이오 정부 속과 민간 소문을 다 보고할 터이라 정치상일과 농사, 장사, 의술상일을 얼만큼씩 이 신문상 매일 기록홈 값은 1년에 이론 30전, 한달에 12전, 한정에 동전 한푼 독립신문 본국이 죄물포, 원산, 부산, 파주, 송도, 평양, 수원, 강화증지에 있더라 <웃음> 안녕하세요 역사룡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 등이 제 채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댓글로 지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